수성일가의 빌라 1억 5천은 빌라는요,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 재개발이 아니면 빌라는 메리트가 없고, 그 다음에 공시시가 1억 원이하 예, 소규모 소액 투자를 빌라 쪽으로 했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 재개발 때문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P1억 5천에서 지금 뭐 2, 3천 내렸다고, 그, 뭐, 메리트가 있나, 뭐, 이런 얘기는 지금 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분위기를 아직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금 분위기는 전보다미분양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미분양에나왔는 아파트를 얼마나 저렴하게 사느냐에 따라 내가 돈을 번다 못 번다.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빌라 뭐 1억 5천 올랐다가 떨어지, 피 떨어지는 거는 지금 여사입니다. 여사. 아파트 3억짜리가 10억이 됐어요. 10억이 됐는데, 그것서 얼마가 떨어져야지 그게 강가상가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파트가 3억짜리가 10억이 됐는데, 4억, 5억까지는 안 내려옵니다. 그래도 7억, 8억까지는 내려와야 되겠죠. 적어도 1억에서 2억까지는 떨어져야 그 강가상가가 맞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p 가 1억 5천이었는데 2, 3천 떨어졌다. 그런 메리트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뭐 수송일가를 바라보는 분이라서 수송일가만 보시는지 몰라도 대구가 생각외로 엄청나게 넓은 동네입니다. 엄청나게 넓은 이 동네에 지금 거의 전월 대비, 전 전월 대비 지금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웃음> 그나마 지금 달서구가 동네가 가장 큰 동네죠. 달서구가 가장 큰 동네인데 평균이 640. 거래량은 12채. 그 다음에 평균이 76인데 거래량이 2채. 평균이 489개의 거래량을 보이다가 지금 18개가 거래가 됐습니다한달 이제 이게 거래량인데 지금 11월 달. 마찬가지 6 0 0개 거래가 있다가 뭐 100개가 거래되고 96개가 있다가 13개가 거래됐습니다. 10월달은 어땠습니까? 700개의 가구가 거래가 됐다가 133개가 거래되고 100개가 거래 전을 대비했다가 40개가 거래가 되고 4 0채 아파트가 거래됐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 92채 거래가 됐다가 중국의 19채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 전자는 더욱더 거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달 이제 물론 초지만은 489건이 거래가 됐다가 수성구 18건뿐이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달서구 641건이 거래됐다가 가 12건뿐이 거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차트나 아니면 실적으로 질 부동산하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아파트 거래가 어쩐지 뭐 모르는 분들한테는 가서 얘기해도 큰뭐 얘기를 들을 게 없겠지만 은 똑바로 일을 하시는 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면은 이 지금 아파트가 거의 전멸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상황에서 피 3천 내리는 걸 가지고 뭐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런 얘기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아직 분위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뭐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유튜브를 전문적으로 방송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실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 부동산들 하는 분들 다 물어보면 전멸이라고 합니다. 지금 거래하는 분들은 실수요자 위주로 실제 거래를 하는 분들 외에는 거래가 없는데 그마저도 지금 다 기다리는 추세예요. 재개발 보증감이 지금 11조가 도는데도 실적으로 아파트 상가는 계속해서 거래가 되는데 지금 거의 지금 상가 거래, 그래, 상가 주택이나 상가는 거래가 되죠. 주택은. 근데 아파트는 거의 거래가 없다고 봐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 조금 내렸다고 해서 그게 뭐 지금 뭐 메리트가 있냐 없냐 그런 얘기할 분위기 아니죠 뭐 회원방에서 지금 기다리는 분들은 첨보다 내리면 뭐 10% 다 20% 다뭐 이렇게 해서 신축 아파트 갈아타기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신축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파트 10년 15년 됐다 갈아타기 하는게 정답이죠 뭐 마찬가지 원룸 원룸 건물 아니면은 뭐, 상가, 상가주택 건물, 뭐, 15년, 10년 가지고 있었다면, 갈아타기 하는 게 정상인 겁니다. 재개발 안 들어가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좀, 사회 전반적인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 예, 네, 저는 유튜브 방송만 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구독자나 올리고, 뭐, 조회수나 올리고, 이래갖고는 제가 버는 돈에, 천분의 일도 안 됩니다. 유튜브 방송해봐야 돈 얼마 되지도 않아요. 맨 처음에 시작했는 게 제가 사소한 일상이라고 올려놨는 게, 뭐, 제족고하는 영상이나, 아니면뭐 낚시하는 영상이나 그다음에 부동산 뭐 동향이나 조금 올리다가 뭐 워낙 반응이 좋아서 제가 이렇게 올려 드리고 그 상황에 전화를 해서 묻는 분들도 많으셨고 또 유튜브로 해서 저한테 주택이나 상가 주택 뭐 상가 이런 걸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기반을 제가 잡는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유튜브 수익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를 수익을 올리는 분들이 아니라 실물을 띄는 분들한테 물어봐야 가장 정확하게 알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거래가 없어요. 팔을 때부터 내놔봤는데, 보자는 사람이 없어요. 자, 뭐 그런 분들은 지금 허다하게 많고요. 물론 그 금액이 또 얼마에 내놨느냐. 자, 아파트 세 채, 두채 가지고 있는 분들 주변에 처집니다. 그런데 내가 급하게 아파트 갈아타기를 하거나,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시점에서 옛날 생각을 하는 거죠. 3억짜리가 10억 됐는데, 5억에는 절대 안 팔까입니까? 적어도 못 받아도 8억은 받거나 7억은 받아야 되겠는데, 그기서 아파트 세채 가지고 있다. 뭐 양도소득세 70%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77% 내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안 파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금액을 더 내릴 생각도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 금매로 나오는 것들은 8천에서 1억짜리가 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에도 올려 드렸다시피 2008년, 2009년, 2010년 미분양 사태가 일어났을 때 실제 서울에는 반값 5%, 50% 할인까지도 하면서 팔았는 사례들이 많아요. 뭐 그런 내용들은 제가 영상에 올려놨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행사 측에서, 뭐 PF 자금을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미분양이 계속 났고, 이자는 몇천만 원씩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재개발이, 아, 재개발야한다 미분양이 소진될 생각이 없어요. 분위기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원가에 팔면, 50%, 40%, 30% DC에서 판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거 영상 좀 참고하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